어린이집 하루 일과 중 아동권리 존중으로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볼까요? 지금부터 출발! 먹고 싶었구나 그럼 봄이 와서 봄나물에 나이는데 같 치대 좀 먹어볼까? 우와 아. 왜 편안해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갑자기 불편하지는 않아요? 오우 너무 고맙구나 살짝 도와줄게 네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, 다 선생님이 기다려주실 때 네. 한번 먹어봐요 네프로샘 어린이집과 공간하고 기다리고 존중하리 제 공간해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공간해요 두 번째 기다려 주세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기다려요